안녕하세요 여러분의결정고입니다. 포아노 베타가 끝나서 너무 슬픈 정고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짜잔 오늘의 전군뉴스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포아노에 관한 소식입니다. 바로 포아노의 오픈베타가 오는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총 3일동안 오픈베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포아노의 베타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또한 베타에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아쉬움을 토해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시소식이라고할수 있겠네요. 저는 클로즈 베타 때 정말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는데요. 오픈베타니니만큼 아무나 참여할 수 있으니 2월 9일 잊지 말고 베타에 참여하셔서 명예를 위해 싸워봅시다. 아 그리고 정식 게임은 2월 14일날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인보우6에도 시소식이 있네요. 클래시의 레인보우식스 시즈가 오는 2월 3일 오전 2시부터 2월 6일 오전 5시까지 무료 행사 및 50% 할인 행사를 합니다. 여태까지 레인보우식스를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너무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구매할까 말까 망설이시던 분들은 이 계획 구입하시거나 플레이하시면 좋겠네요.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하는 레인보우식스. 이번 주말에 한번 플레이 보세요. 보라보를 플레이하시면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그래픽입니다. 2015년에 출시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쉬운 그래픽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점을 베데스타 측도 알고 있는 듯이 이번에 무려 58기가 분량의 텍스처 팩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상당히 깔끔한 그래픽으로 폴아웃을 즐길 수 있겠네요. 더불어서 다음주 중에는 모든 플랫폼에서 스카이림의 리마스터 버전인 스카이림 스페셜 에디션에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유출된 정보는 없지만 하루빨리 불만족스러운 스페셜 에디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버워치에도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버워치 초창기에 모두를 짜증나게 했던 바스티온. 이 바스티온이 드디어 리워크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경계모드의 바스티온은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이에 바스티온의 경계모드의 탐퍼짐은 증가하였고 헤드샷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수리 또한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의 바스티온은 자가 수리에 있어서 나지만 풀린다든지 하는 상당히 안쓰러운 수리 기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번 패치로 인하여 움직일 때도 수리가 가능해졌으며 퇴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점은 밸런스를 위해서 디바이 매트릭스같이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격성을좀더 잠재우고 생존력을 높인 바스티온이 되었네요. 아 그리고 2월 9일 포완업 베타와 2월 3일 레인보우 식스 무료행사에 참여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